어 일본 전시회는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전시회 어떠셨어요? 좋았어. 네. 좋았다고. 아빨해 주세요. <웃음> 딸입니다. 지금 아침을 먹고 전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웃음> 지금 전시장에 입장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엠스톤스입니다 정대표님이 꾸준노게 상가 김대표님한테 이제 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김 과장님이 크스너기 상하게 CMS 교육 중입니다. 어, 이런다, 뭐상차도하고 오늘 전시의 3일차입니다. 미스터도넛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전시회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전시회 3일 참다. 아 어,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무슨 상이 제일 열심히 하실마 하나 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돌면 여기가 이제 저희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전시회는 첫날보다는 국제 첫째 날에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화이팅,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화이팅 아, 3일차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 전시회 마지막 날,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드디본장님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종료하고 잘 철거하고 정리해서 끝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이상 펜시카이도 넷시타카. 아, 네, 하이만봤다요 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말이 안 통하는 시장이 왔는데 그래도 저희 월 컨트롤 하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도 놀라는 모습에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부스가 제일 그래도 보기 좋고 빛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새롭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앤스톤의 첫전시회 같이 하기돼 해서 영광이고요 너무나 많은 팬들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저 일본을 더 널리 널리 알리고 일본, 영국 넘어서 더 미국 전 세계를 갈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더잘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첫 전시에 너무 너무 즐겁고요. 한국 분들 감사하고 일본 분들한테 손님들한테 진짜 깊은 감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어, 일본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법인도 인생을 많이 하고 저희도 이렇게 일본 시장에 참여를 못하다가 또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이렇게 부수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 4일 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손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나 해외나 보는 눈은 똑같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꿈꿨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시거나 좀 내보고 싶다 했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톤는 앞으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고 우리 모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 기대에 도움할 을수 있도록 엠스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본 전시회 사실 기대반, 그 다음에 걱정반에서 이렇게 향이 왔는데 첫날에는 약간 좀 걱정이 됐었고, 사실 코칭이. 뭐 준비 기간도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음, 걱정이 이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한 이틀째부터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만족한 전세인것 같습니다. 우리 엠스톤이 이제 해외에 지금 첫그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마 앞으로 어 전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엠스톤의 어 이름을 알리는 첫그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엠스톤 파이팅! 아,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